누워있는 형상이라는 수도를 가기 위해서 그래서 3천포 역세 터미널에 왔습니다 오늘은 주말인데도 상당히 좀 한가합니다 <웃음> 수도는 행정구역은 통영시이지만 3천포에서 더 가까워 수도행배는 3천포 여객 터미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림 속에 귀여운 소녀가 우리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갑 <웃음> 요즘 들어요. 상권들에게 제법 많이 알려진 섬이라서 입구에 사라케 리본들이 꽤 많이 걸려 있습니다. 수도는 동백나무가 많아 동백섬이라 불리는데 동백꽃이 피는 3,4월 초봄의 광경이 제일 볼만하다고 합니다. 또한 섬의 형상이 소와 같아서 혹은 나무와 소가 만나 붙여 부르게 됐다는수도란는지을을이곳토박이 사람들은 친우섬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아, 거래바이는 길인데요. 이친가끝내친니다거래바이라고 <웃음> 보이는 신선대 모습도 기가 막히게 보이네요. 지금 거래바위 거래바위 멋진 모습을 뒤로 하고 이제 신선대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신선대 가는 길도 약간 오르막 길입니다. 오, 1벽 10분도 좀 오셨네요. <웃음> 보기만 아찔한데 우는 신선대에서 본 거래바위하고요, 사랑도. 바발 그림이 정말 그림처럼 펼쳐지는군요. 다음으로 가야 백두봉과 바위 능선이 약좀 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야 백두봉 능선인데요. 아유 한번 보십시오. 그제 감탄밖에 안 나옵니다. 아 백두봉은요. 에, 좌우가 수직 절벽이라서 에, 조심해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요, 요, 요거지, 이곳은요, 그 어떤 안전 시설도 어 있지 않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백두봉 어, 가는 게서 본 신선대도 아주 아, 아찔아찔합니다. 이것은 해골바위 모습도 그 아, 어휴, 굉장 높을 잡고 가야 됩니다.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에. 이 약한 소나무에 정말 약간 높고 옮겨져 있네요 이소나무의 목숨을 꿀고 타야됩니다 더이상은 안될것 같습니다 이곳은요 그 어, 자연 그대로 모습이라 어떠한 그 안전장치나 그것도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요 에, 조금 안전을 유지로 해서 트티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두봉은요 거진 암벽 수준입니다 그래서 에이, 여기서만 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섬이라 그런지 성담이 많네요 이제 다시 해골바위 쪽을 향해서 트레킹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날씨도 좋고, 경치도 좋은데, 아유, 숨이 좀찹니다 소나무도 다 누워있습니다. 아 이쪽 해골바위 내려가는 길인데요. 잣지 타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정말 해골바에 가다가 해골바 해골 되겠습니다 해골 되겠어요 해골바에 가는 길에 백두봉을 봤는데요 정말 장관입니다 장관이에요 어, 해골바에 가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위험한 길을 좀 가야 됩니다 와 어, 쉽지가 않네요 와 멋져 보네요 진짜 잘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와 어, 한번 보십시오 이 멋진 모습을 담기 위해서 지금 어, 해골바에 대기 거기에서는. 이런 모음을 감수해야됩니다 우 와, 멋져요 멋져 최고의 절경입니다 아, 진짜. 멋집니다 와, 와, 진짜. 와, 만나시는 짜르신인데요 와, 진짜. 와, 진짜. 와, 와, 진짜. 와, 진 와, 진 와, 와 진짜 한번 이 절경을 보게하 보십시오. 아 이거 보십시오 해온것 같습니다. 에이, 에이. 네. 예, 해골 발길을 보기 위해서 190m를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정말 후회 안 되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 이것은 189봉을 온것 같습니다. 네, 189봉을 지나서 은박산을 향해서 다시 또트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박산 정상에 왔습니다. 반갑다 반가워 1 9 6 m 단 사랑조대야 하산지는요 동백나무 군락지 사이를 지나갑니다 안전 척춧바다 3000포, 멀 3000포 활약발전소도 보입니다 네, 수도 온박산그 네, 흔한 안전시설이나 계단, 네, 로프 같은 것도 없고 예, 야자 매트 같은 거 깔리지 않았지만, 정말 변하지 않고요. 자연 그대로, 언제까지 순박한 모습을 유지 않고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